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논입니다 자이 게임이 단축키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어, UI를 좀 확인해 봤는데 삭제 버튼이 여기 있었어요 이게 색깔도 비슷해서 거의 안 보였었죠 자이 삭제 버튼은 이렇게 지정 취소라든가철거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번 시간에 제가 문틀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창문을 지었죠 이런 것도 이런식으로 없애주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게 있어요 저희가 건설하는데 나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흔드는 거좀 줄이고 자 일단 하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무를 캐는 걸로 합시다 아 흔드는 거 말고 자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도록 지시 내 납시다 한세개 정도면 빠른 속도로 벌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다려보고요. 으 똥을 쌌으면 똥을 밟아야지. 자, 이런 거뭐 하니? 지금 됐어. 자, 이번엔 어떤 난관인지 한번 볼게요. 나, 어. 응? 음? 이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스톤혼이라는 애가 무기를 든다는 얘기죠. 클럽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어 솔직히 생존 게임에서 열기나 에너지나 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거는 겉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 빌딩 에어리아 있죠. 아마 얘 이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빌딩 에어리아가 어디 갔니? 이 아이 있죠? 이 녹색 이 반경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오케이 3포인트 수준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만족스럽네요 그쵸? 자 어찌됐건 일단 빨리 나무를 모아가지고 좀 발전시켜볼게요 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 보니까 참 오래 걸리죠? 그래 똥 빨리 없애고 근데 이 게임 특성상 빨리 넘기기도 좀 애매보예요. 이벤트도 빨리 다가오고 관리해야 될게 생각보다 좀 빡셉니다. 빡세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은 뭐 여기 주변에 원하는 게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약초라던가 광석이라던가 그런 거 기타적인 거 있죠. 그거 챙기러 좀 원정을 떠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를 좀잘 굴리셔야 돼요. 물론 운빨도 따라줘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 볼게요 지금 물은 좀 많이 남아있고 먹을 것도 한 8개 있으니까 문제없고 약이 좀 문제네요, 그쵸? 일단 밴드 같은 경우는 좀 만들어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개 정도 만들어놓고 옷은 다섯 명한테 저번 시간에 다 지정했으니까 을 괜찮을 거예요 무기도 마찬가지고 그건 남은 건 뭐다? 나무다! 나무지 신경 쓸게요. 이거 나무지좀 빠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나머지 그 연구 과제 같은 경우는 다 이동해야 되는 거라서 쉽진 않아요. 이거 먼저 건설한 다음에 뭐 어깨도 시킬 만한 수단이 있으면 어깨도 시키고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나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다가 어차피 이쪽은 음 워크샵 지대로 만들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벽을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지대를 만들려면 루프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루프를 만들게요. 음, 됐어. 그리고 이 안에다가 카펜더 테이블이죠. 목스 테이블. 이 아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마땅한 자리가 안 뜨는데 아직 건설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벌써 약 만들었니? 오 어,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요 그나저나 연구 포인트가 4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더 연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아 일단 나무가 중요하니까 일단 나무 먼저 나 먼저 처리할게요. 자 됐고 어자 수신호가 온다. 실내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이게, 입을 얘기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루프를 검사하면, 이런 식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라. 다시 보고 싶을 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라. 그 얘기라는 거야 뭐, 일단은, 뭐, 저는 하다 보니까 알게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 이제 이쪽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좋네요.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목수 테이블이고요. 그리고 크래프팅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자, 얘도 위치를 옮겨야 돼요. 아쉽지만. 아 이쪽이 완성이 돼야 되는구나. 됐어요. 자, 이제 설치가 되죠. 혹시 모르니까 회전을 시켜서 공간을 좀 볼게요. 됐어요. 한 이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없애겠습니다. 위치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음... 나무 얼마나 모았니? 아마 계속 건설하느라 많이 못모았을거예요 8개밖에 안되죠. 아 알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자벽 하나에 루프 몇개? 루프 하나 오케이 그리고 크래프팅 테이블만 만들면 되겠네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침대 위에서 자는 건좀 파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으면 애들이 밟고 지나가요. 그러면 싫어요. 막 그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아니야! 아... 아니, 아. 이 자식 이.. 혼나요 진짜 아니 사.. 왜 자는 사람은 밟고 지나가나 이거 일단은 시럽 마크는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근데 문제는 피가 달아요 기분 더럽죠 이거 자 이파리도 조금씩 생기니까 이런 거 하나씩 만들고요 그리고 나무가 생길 쯤에 우리 민들레꽃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빈사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는 키트가 있는데 그 재료가 민들레꽃이에요. 여기 민들레꽃 있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영어로 덴델라이온이라고 되있는데 아마 그걸 어디서 봤더라. 그것도 찾는 것도 문제죠. 저번 시간에 이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이건 바이올렛이고 아 잠깐만 이쪽이 아니면 반대쪽이었나요? 자, 찾아봅시다. 아, 여기있다 아, 이건가요? 넌또 누구고? 음... 리스폰이 됐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녀석을 죽이는 게 좋겠죠? 일단 죽이러 갑시다. 어, 데크르 1대1로 싸우라고 할까요, 그냥? 가는 길에 문제 없겠지? 그럼 그룹을 좀 지정합시다. 자 얘는 폭발 누른 다음에 여기서 메타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 아이있죠? 메타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게 화면 지정 버튼만 있어도 참 좋을텐데 그쵸? 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어택그룹에서 메탈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두 명이 이동할 겁니다. 오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아마 같이 갈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고. 나무도 이제 적당하게 생겼는데, 조금만 더 필요합니다. 자, 베타팀 출발했나요? 어, 가고 있네요. 구더기는 또 어디 갔어? 자, 이쪽에는 우리가 체제 팔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이거는 부시돌이고 이런 애들한테 무기를 지어주면 얼마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수집을 시킬게요 자 건설인분은 좀 줄이겠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수집으로 바꿀게요 으으 똥 밟아라 자 이런거 빨리 처리해야되고 아니, 너네들 중에 한 명이 가면 되잖아. 나 아, 머리 아프죠. 기다립시다. 언젠가는 하겠지. 분명히 개별 명령이 있을 것 같아요. 없구나. 아,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것 같아. 요 이동 버튼은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 인스턴트 액션이라고 해서. 근데 캔슬 테스크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해요. 얘네 의지대로 그냥 내비두는 것 같아요. 와, 똥 많이 싼다, 너네들. 그쵸? 자, 일단 이런 거 정리하고 여기 다 만들었니? 어, 크래프팅 테이블 만들었죠? 그러면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연구. 워크샷.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룸을 지정할게요. 이아이죠 잉? 어... 음... 코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코그? 자, 코그가 코그는 어디있을까요? 장식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죠. 여기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여깄네요 음...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죠? 일단 목수 테이블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만들고 아 아직 미들레 꽃을 못 가져왔구나 좀 기다리고 헤헤 이거 좀 빨리 만들어주지 근데 우리 5일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일이면 또 새로운 비행선을 저희가 보낼 수 있게 돼요 그때 딱 6명만 맞춰야 될지 아니면 또 2명씩 보내야 될지 그건 좀 고민해봅시다 이벤트 떴죠? 레전더리 아, <레전더리> 레전더리인데! 아이고 데미지 감수 시켜준 건데 아.. 포인트 하나가 너무 아쉽죠 자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거는 영구 버프죠 피8 올려주는 거 이거는 우리 쪽으로 두 명이 공격한다는 건데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너희는 무기도 없으니까 뭐 우리가 잘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휴, 일단 이거 캔슬 하베스트 시켜놓을게요. 슬프죠? 얘들이 어디서 공격 고온지 이거 좀알수 있으면 좋겠는데 표시가 안돼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뭐 언젠가는 오겠죠 기다립시다. 와 너네 똥 진짜 많이 싼다. 자 그래서 이거 다 만들었니? 왜 만들다 말고 다들 어디갔니 어디 이거? 아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은 다 어디갔는가? 그리고 분명히 개들이 공격을 와야되는데 어디있니까어 온다 온다 온다 여기 왔어요 잠깐만 자어텍그룹 알파 베타까지 다 동원해 컴온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피 많이 단 사람 이이밖에 없죠 오케이 음, 다행이요 아, 문제는 지금 질병의 치료가 안 돼서 좀 머리가 아픈데 그 약초를 빠르게 캐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투가 끝났으니까 바로 체집을 보낼게요. 이해했죠? 음 체립을 시킵시다. 잘때 왜, 왜 다들 이런 식으로 자지? 아 이거 컨셉인가 진짜 그쵸? 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이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음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또 이벤트 어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코스트인데 여기는 한 명이 공격하고 여긴 두 명이 공격하고 아 이상하다. 자오든지말든지얘처예 얘처럼 약할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안되겠다. 이제 나무 그만 모아. 자, 그만 모아. 그것도 그만 모아. 그만 모아, 그만. 됐어. 충분해. 이제 다른 일을 합시다, 여러분. 정리할 거 정리 좀 하시고요. 건설할 거 건설 좀 해주시고요. 또 누가 오는 건 아니겠지? 자, 조금 이따 공격 오면 다시 그룹 공격시키면 되니까 좀 기다려보고 잠깐만 일단 우선수위 또 바꿀게요. 자, 건설 좀 합시다. 여러분 온다! 자, 그룹! 알파! 잘가라! 됐어. 너 뭐하니 지금? 놀고 있어? 우리 이거 좀 만들어주면 안될까? 헉! 스크랩이 모자르구나! 자 이런거 좀 모을게요. 지금 이 주변에 스크랩이 몇개가 있어요. 이런거 좀 챙기고 더, 있, 더 있니? 더 없는거 같죠? 이제 앞으로 좀 스크랩이 필요할 수도 있을것 같으니까 스크랩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 주변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음. 좀 말고. 그래요. 여기 있죠. 여기서 왠지 스크랩이 나올 것같아자 일단 모르니까 약초를 캐러 보낼게요.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어, 지금 캐러 가는구나. 다행이구나. 이거 캐러 보내고, 반대쪽에 있는, 이잔해도 있죠? 잔에. 이것도 좀 뒤지고, 그리고 이쪽에 꽃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어디 갔지? 좀더 가야 되나? 음. 아이거 위치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너무 슬프죠. 난 여기서 꽃을 봤단 말이지. 그게 어디일까. 어 분명히 이쪽에 꽃이 있었는데? 아 여기 있었네요. 바이올렛? 자또 수확을 합시다. 자 배고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점점 먹을 거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이거 있죠? 이것도 이제 캐속 지신 내릴게요. 혼자서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카펜더 테이블 만들어졌죠? 아 그래요 이 재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도 일단 밴드는 한두 개씩 더 만들어 놓을게요. 마늘쑥 좋아요. 저희한테. 어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왜 싸우러 가세요 굳이. 아이 참. 아유 밴드 아깝게. 일단 이거 좀 흔들어야겠죠? 아니야. 저희 나뭇잎이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38개나 있기 때문에 별일 없을 겁니다 하나 더 만들려고 하면 되고 아니 갑자기 왜 자다 일어나서 왜 기분이 안좋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그쵸? 왜왜왜왜그래왜그래 원하는게 뭐야 아이고 안좋은게 겁나 많네요. 참... 어쩔 수 없네요.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얜또 어디 갔어? 아, 이거 가지러 간다고? 오케이. 자, 이건 자잘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계속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먹을 거 여기 있고. 또 다른 재료 없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만들고 있니? 오케이. 자, 그러면 코을또 만들어야죠. 어디있더라이 아이죠? 솔직히 이 아이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붙이라고? 그건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이쪽 벽에다가 일단 붙여놓을게요. 됐어. 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봅시다. 하나,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음 머리 아프네. 기다립시다. 지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릴게요. 여기다 붙일게요. 이쪽은 벽을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닐 거니까. 됐어. 좋아요. 설마 테스트 한다고 막 진짜 이쪽 가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겠지? 그나마 이 게임에서 다행인 건이 곰이 정말 착해요. 그쵸? 나중에 잡아먹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아이고, 우리 이거 큰일 나죠 치료제가 필요한데, 치료제가 없으니까 머리가 아파. 이거는 부모기잖아요, 부모. 자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는 빈사상태 에 생겼을 때 그때 사용하는 빛인데 미리 만들어 놓자다자 그래서 다 만들었니? 헉! 됐어요 자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볼게요 아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웃음> 상자를 또 만들어 달래요 자, 상자가 어디 있더라 그래요 여기 있죠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 없겠죠 일단 이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할게요 됐어 야너 정말 착하다 그치 자 여러분 빠르게 작업을 합시 이게 뭔 소리야 됐어요 아니 이 곰이 미쳤나 이게 왜 여기까지 들어와? 어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러시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신기하네 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크샵이죠?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처리 안 하는데 자 이거 누르면 뭐가 좋을까요? 뭔가 기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아, 어사인을 시킬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서 어사인이 가능하나? 아니고 희한하네요. 이 어사인의 기준 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프로파인이나 그런 데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엔 슬슬 피도 다찾겠다 연구를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멧돼지를 잡을게요 여기있죠 이거는 금방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다 보낼게요 자다 보내고 출발합시다 호잇! 아 이렇게 뭐 대낮에 보니까 나름 이뻐보이네요. 그쵸? 이거 설마 드래그 하는 건 아니겠지? 그걸리는 없고요. <웃음> 자, 빨리 갑시다. 우리 사냥하고 다른 것도 연구를 해야지. 영양도도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더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푸드 모자르니까 복구하고, 그, 복귀하고 나서, 그, 먹을 걸좀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챙기고요. 오자마자 바로 챙겨야겠네. 야, 너, 니집 네 마냥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 니집 네 여기 있잖아. 여기 배어구리 있어요. 아, 이상한 녀석이 있어, 이거. 자, 빨리 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될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물도 있죠. 어, 여기 물 많다 이쪽에. 나중에 위치를 바꾸고 싶을 정도긴 하네요, 그렇죠? 이건 좀 위치 기억해놔야 될것 같아요. 다리 주변에 서인장 3 개. 아니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지금 이건 또 뭐고 자 어디 보자 쭉쭉쭉쭉쭉쭉 <웃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이거 너무한 거아니이고 <웃음> 자, 빨리빨리 촬영을 빨리 합시다. 알파, 그리고 베타. 일단은 3레벨로 넘어가기 위한 경험치는 다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구까지 한 6개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끝! 아, 넌또왜 여기서 내, 왜 나와 이거? 자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배심판 타지 이런 건안될것 같고 라지카고 아 어느 걸 먼저 할까? 자얘 위치 한번 볼게요.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탐사 가야 될 텐데, 어 잠깐만. 이쪽에 길이 있죠 이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 생각보다 적들이 없어요 다행이다 이거 빨리 갈게요 늘어나기 전에 좀 많이 가야 될것 같아요 자고 일단 갑시다 얘들은 뭐 상대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 이쪽에 철도 있고요 미네랄도 있고요 아 이거 좌표 좀 찍어놓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메일이라던가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쵸 자 빨리빨리 오시고 3레벨이 되면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뭐 방어력이라던가 그건 기타적인 판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돼요 이것도 농장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잘 가라. 자, 그리고 탐사하면 끝. 오케이. 어 이건 날로 먹은 편이죠. 마스톤홈 그 원주민들 한 네다섯 마리 나올 때가 분명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때 대비해야 돼요. 우리. 됐어요자 일단 이거는 완료하고 다음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당근 상자 이게 또 뭘까요? 일단 선택해 놓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 먹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좀 신경을 쓰고 다시 출발하도록 할게요. 지금 먹을 게 여기도 있죠. 근데 일단 먼데서 채집을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채집을 하던가 할게요. 일단 가까운 거는 정말 급할 때 캐고 웬만한 건다 먼데서 좀 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민들레 또 잘하고 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말고, 먼데. 아, 이거 필요 없어. 자, 이거 수확하시고. 이쪽에도 유기체가 있었을 텐데. 이거는 부시돌이고.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지시내 낼게요. 먹는 게 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약품도 만들고 있고 좋아요 이런거 또 이게 뭔 소리야? 아,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잠깐만 재료가 없다고? 나무 다 썼니? 아니 말도 안 돼요! 잠깐만 아.. 아.. 이거 좀 끕시다 이거 일단.. 아.. 어떻게 하지? 파괴를 시킬게요 야이 장작으로 다 쓰면 어떡하니 이거 설마 재료까지 없어진 건 아니겠지 재료는 좀 생긴 것 같은데 30개가 날라간것 같죠. 이건또 머리가 없어요. 저거는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좀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 이벤트. 날카로운 바위. 래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니까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아, 그냥 좋은 거 합시다. 어차피 같은 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자, 이렇게 하고 저게 어떤 케이스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들고 움직여야 되나? 아마 그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부바 어떤 거는 아예 들고 움직여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저게 그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어자 열심히 캐시고 이제 먹을 거몇개 남았니? 에헤이, 네가 거기서 왜 나오나? 자 열심히 챙기고 있죠. 됐어요 이러면. 먹을 걸좀더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끼고 여기 더 없니? 그 남는 시간에 지금 물몇개 있니? 어, 물은 적당하죠? 그러면 그럼 민들레 꽃 좀만 더 캐려 나중에 긴급, 긴급으로 긴급 사용될 그 키트가 좀 필요하니까 저런 거 미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 자, 이 마크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일단 고기는 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어,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도 이 개고 있고 음, 그래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지금 앞으로 3레벨로 넘어가려면 연구를 4개 더 해야 됩니다. 4개 더 해야 되는데 아마 4가지는 다 대부분 전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안죽고 살아남는 게더 중요하고 딱 5일차 될때 그때 좀 물품을 많이 지원 받아서 6명만 만들고 또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뵈요.